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코봉 씨집 되게 좀 꾸며야겠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 그런가요? 좀 꾸미긴 해야겠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죠 가구를 좀 같이 골라볼까요? 아따! 아따! 아따! 아따! 왜 그래 또봉봉아왜 그래 나짜 <웃음> 기쁜 소식 있다. 그리고 나쁜 소식도 있어. <웃음> 뭐부터 듣고 싶어 아빠? 그래, 기쁜 소식부터 듣자. 에헤헤 <웃음> 기쁜 소식은 나똥 쌌다. <웃음> 그러면 나쁜 소식은 <웃음> 나 침대에 똥 쌌다. <웃음> 나가! 미안해 어, 진짜 똥을 어떻게 싼거야 도대체 아, 아 계세요? 어! 아로봉씨 오셨어요? 아하 저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 코봉씨 그래도 우리가 연인 사이인데 우리 잠깐 데이트 나갈까요? 예 나도 갈 거야! 나도 갈 거야! 나도 갈 거야! 예. 이 연인 거! 살려라! 안 돼! <뭐라> 진짜 도와주세요! 내려와야 아, 내려와! 너로와너로와 빨리! 너네방 가있어! 빨리! 예.. 알았어 뭐.. <웃음> 저.. 죄송합니다.. 로봉 씨.. 보셨죠? 제 머리끄댕이 잡아당겨가지고 저정수리 머리턱 빠졌잖아요! 어, 잠깐만요.. 어머, 어머.. 정수리.. 어머 정수리 진짜 머리다 빠졌네.. <웃음> 그러면 놀러가는 게좀 그렇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코봉 씨집 되게.. 좀.. 꾸며야겠다.. 아무것도 없네요? 아 그런가요? 좀 꾸미긴 해야겠죠 이게? 뭐 아무것도 없죠? 가구를 좀 같이 골라볼까요? 아! 예! 그래요! 아 그러면 제가 집 고를 테니까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! 네! 지금부터 같이 골라봐요! 자! 내 집을 볼까? 전장 조명을 이쯤에 달아야겠지? 여기다가 탁! 내가 노란색 불빛이을까아야아니야 아냐 아니야, 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어... 파란색 어그니까 파란... 네? 파란색 아 파란색이요? 아 예! 파란색... 빨려! 오!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오! 집이 산다 살아! 자 우리 거실도 좀 바꿔봐요 코방씨아 그럴까요? 일단 제가 TV를 좀놔 볼게요 아 삼성 TV가 여기있다 저가 TV 여단했다 TV 오 TV 삼성 TV 오 화질 쓰레기야 어 뭐야 이게 이번에는 아 테이블 테이블을 좀 사야겠군 전 개인적으로 이케아 이케아 걸로 해주세요 흰색으로 아예 해야 테이블, 오케이. 오! 거꾸로 <웃음> 놓으셨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오케이. 자, 이쪽에 TV를. 자, 자 어떠십니까? 오, 좋아요, 좋아요. 오, 이제 좀 마음에 든다. 그리고 벽지 좀 바꿔요. 아, 벽지요? 아, 알았어요. 잠깐만요. 그러면은, 무난한 나무로 할까요? 하트 있어요, 혹시 하트? 하트 있죠? 하트 여기 하트. 자, 어떠세요? 오내 싸려! 내 싸려! 내 벽도... 벽은 이 밑에 하트니까 벽도 하트요 네? 벽도 하트로 해 보시라고요 아니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하트! 하트! 하트! 하트요! 아예 알았어 하트 오 좋다 좋다! 하트 좋다! 아니 이거 약간 정신병 온거 같은데 이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좋아요 좋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오 집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 사랑해요 사랑 아 알았어요 어 진짜 정신없는데 뭐라고요아 아니요 우 어, 너무 맘에 든다 음 우리 여기다가 이 변기를 없애고 우리 주방을 꾸며요 네? 그럼 똥 어디서 싸라고요? 제제제제 제, 제. 우리 봉봉이 똥 많이 싸는데 어우 화장실은 우리 집 가서 싸면 되죠 어때요? 아이 알았어요 그러면 치킨들 할게요. 여기다가 예쁜 주방을 만들어요.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갈까요? 어 좋아요 좋아요. 그쪽으로 그쪽 붙여 붙여요. 이렇게, 이렇게요. 어네 이렇게 붙여주세요. 아 됐죠?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아주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어.. 가스버너 가스버너 잠깐만 저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저쪽 붙여보세요 아 이렇게? 오! 어,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오른쪽 붙여보세요 아 이렇게? 오! 어, 저쪽은 어게하죠 저기다 뭘 놓지? 왼쪽 붙여보세요 아 이렇게? 오! 어,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붙이놨겠다 아! 진짜 혼자 놀란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신가요? 아니에요 로봉씨 죄송해요 이쪽 붙일게요 좋아요 아 됐죠? 어 좋다 봐봐요 한결 한결 깨끗해졌잖아요그 다음에 요리 요리 요리할 수 있는 거 요리 요리 도구들 아 이번에 오븐 아 이렇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서 요리를 해서 전자레인지로 냉동식품만 먹으면 되겠다 어 편한 요리도구들 자여 되겠죠? 어 좋아요 아 됐다 됐죠? 어 고봉씨 너무 멋져요 우리 여기서 실온 살림 차리고 올 얼마나 좋을까요? 아하하 아이고 로봇씨 감사합니다 릴리랄라. 로봇씨 아주 신나셨네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아 진짜요? 와 요리 잘하세요? 제가 기가 막히게 요리한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저는 어, 소갈비찜 이런 거 가능할까요? 어허허허 <웃음>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 답답하다 진짜 저기 죄송한데요 로봉 씨 제가 돈좀 벌어올 테니까 저기 우리 봉봉이 좀잘좀 좀, 네? 돌봐주세요 어 알았어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랄랄랄랄라라잘 봐라 아, 엄마 시끄러! 어 엄마라니 엄마라니 엄마 아유 아침이라 똑같다, 엄마라니 돈 벌어올게요. 아나 큰일났네 돈 벌러 나가자 자 돈을 벌어가자 아 근데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지 진짜 앞이 깜깜하다 어? 저머니가 어, 이아 잠깐만 알바를 뛰어볼까? 저기요! 아예예 알바하면 돈좀 제대로 주나요? 아 그럼요! 여기 사장님께서 아주 후하게 쳐주세요 아 그러면 저 오늘부터 알바할게요!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아예난 김수현이야 들어오세요 아예자 커봉아 지금자터 알바 열심히 돈 많이 모으는 거야 더 좋은 집과 멋진 차를 구입해서 결혼 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자 지금부터 돈벌러 갑시다 아, 사이